카드 게임 나자 정상적으로 뭔뭔 뭔 카드 게임인데 뭐 할래 음, 야 그, 그거 되냐 인디언 포커 어... 안돼 안되돼 이건 아대까 구현하기 데과? 힘든데 돼, 이거 테이블이 너무 큰가? 아니면, 뭐, 그냥 간단하게 원카드도 되고 원카드 가져 <웃음> 일곱 장? 어, 일곱 장씩 묶자. 아, 에, 일단, 해, 일단 놔둬나봐봐 카드 다 모아봐봐. 그거 하려고. 뭐. 네. 어. 테이블이 너무 커. 아. 샤플하다, 일단. 저거, 저거 샤플하고 시작하자. 어, 이 정도면 되겠지. 어. 샤플, 이거 샤플할까? 응. 저풀 어떻게 하더라.. 썼는데 아다 그냥 니한테 일단 다 줄게 어디 아 여기.. 여기.. 여기 야 여기. 조커 아니, 넣어야 잠깐만. 되나? 조커 넣어야 되나? 조커 빼야지 오케이 섞었어 그러면 어, 근데... 하나 둘아 이거 여기 주는 거 있더라 음너 덮고 한장 이제 나 두장먹었고 세장.. 어. 일곱장씩 먹을까? 어오야 독국거 물 뭐, 카드 떨궜다 넷 다섯 여, 나 여덟장있다 이거 여덟장인데 네장 아닌가 그거 한장 빼도 빼아 네장인가? <웃음> 일곱장씩 가져가자 니거 이거 왜 이래돼있냐 어 니꺼 네 여섯장인데 응 다섯장이고 음, 다섯 나 일곱장 다 먹었어 여거 일곱 이거 빼서 뒤집어서 놔두면 돼 이제 어 그러면 어... 리만 달래? 이거 한장 맞지? 어내 네, 먼저 스페이드 스페이디 10인가 저거 아 진짜 시점이 좀 뭔가 많이 불편하다 음시점 조절 좀 잘해야겠다 됐다 잘 돌려서 넣어라 어, 자동으로 돌려지는것 같은데? 거기 넣으면 어... 얘나 없다 아이다 있다 있다 한번더지 하트... 어 하트킹 한번더 없다 뭔데? 그럼 먹어야지 나, 아, 저거 필요 없어서... 야, 잠깐만 이거 오케이 먹었어 한번더 하고... 크로버킹인가? 응 음. 됐어 몇차례어 그로버.. 그로버츠? 뭐.. 뭘 바꿀거임? 음. 바꾸라고 나보고 어 그.. 그 뭐냐.. 숫자.. 뭐라하나.. 하드.. 스페이드.. 스페이스 왜 그런 거따다이가 스페이드 어, 하트 하트? 나 하트 없다 음.. 덕군이 있나? 덕구..먹은거 덕구 아니 방금? 그런가? 뭔가 먹었을걸? 내자례에 가? 어 하나 먹자 뭔데 이도 이 없나? 응아 이거..아 지금 내야지 내야 내가... 지 에이 없냐 에이 누구 자리인데 도쿠 차례 내 네, 차례가 나도 없네 몇 장이지 이거? A가? 세장세장 내라 도쿠 내라 점프면 민성이 하트 아다이려 점프네 응 음. 음, 다이아 몇, 얼마 몇개 없는데? 9. 어, 뭐야, 왜, 음. 8? 차례지? 응. 음, 다이아 4. 4도. 다이아 거의 다 빠졌는 다지데 다이아 이제? 거의 다? 응, 음, 거의 다 빠졌다. 나 없다. 다이아 10? 나 없다. 나 없다. 와, 다이아 다 빠져가지고 나 없다. 진짜 없다. 막개 먹는데. 뭔데. 있는 사람 아무도 없나? 다이아 3. 어디서 나도 없네? 몇장해줘라 3? 내네 차례가. 음. 와, 3, 3 계속 나오네. 그러고, 3. 그래도 나 그러고는 있다. 아니 클로버 아 있네 2 클로버 클로버 구내 차례지 어 덕구 어나 아, 저거 조커 인줄 공중 올랐다 조커 없다 이거 카드 있어야 되는데 뇨, 난가? 어. 빨리 해라. 나, 스페이드. 나, 내 차례지. 아닌가? 아, 또크 차례. 한번 더. 한번 더. 내 차례가. 음. 에이 다시 해라. 먹 흠, 라 아, 다섯 장 아니까. 다섯 장 먹어라, 어. 아, 한장 내가 먹는, 니다 먹으라. <웃음> 구역구역 넘어주네 야, 이거 한장 남았냐? 세장 남았네. 야, 이 밑에 거 썩자. 됐고, 놔두고, 하자. 누구 차례지? 목 놓고 섞어 봐봐 누구 차례지? 빨리 차례. 해라 아내 민생이 덮고. 먹었으니까 덕구 차례네 덕구 어, 차례지덕구한번더 어, 하고 칠내 카드 똑바로 어떻게 하냐? 나왜다 졸로 들리냐? 난장 먹고 실 뭐, 뭐로 바꿨음? 뭐 아, 뭐거 없나? 어. 9. <웃음> 안 어. 된다는데. 니는안 네 받는다는 소리다. 아니, 그냥 하면 대체 뭘로? 어, 또 하트. 하트? 치워. 사오 나는 욕이다. 아니 나칠 없는데. <웃음> 하지만 벨도 욕이 있고. 칠 갖고 와라. 아, <웃음> 칠로 아, 내놔. <웃음> 안 된다. 칠안칠 돼. 다 그럼 먹어라 앉아. <웃음> 숫자 놀이 그쵸 됐다. 도구 니 잘해다. 아이 말고. 칠 없어 먹어야 되는 거가. <웃음> 어나칠 있다. 어 잠깐만 내 폐가 공개됐다 원카드다 너희들 한 장씩 다 먹어라 됐다 먹였다 그 다음에 니네 차례다 어뭐 크로버 계속 할거 음...하트 하트? 하트? 응 하트 하트...뭐야? 빠꾸가 뭐지? 내네 차례제 아내 네 차례제 다시 반대로 돌아가아 오케이 거니까. 해라 덕구 네 차례다 클로버팔 먹고 클로버네 차례다 한번더한번더내 네 차례인데 나 없어 다시 우리 차례 내네 차례라고? 어 없어. 좀한번 아이. 카드 진짜. 루차인데. 례덕구차례가한번 어, 더. 더. 없어. 다이아이. 다이아가. 없으면. 응. 이거 이것도 가져가야지. 음, 회장인가아 이거 내 거가. 오케이 니 잘해 중환이 하트 2 해봤다 안된다 클로버 3내 차례인가? 어9 클로버 9 페이드 네. 9 점프 난가? 응 아, 자꾸 또구 음. 아이 저거 근데, 점프 내 그래, 차례인데 어 중환이 어나 마름모가 없다 뭐하는데 뭔데 배배고섣플하다섣플하다섣플하다섣플했다야섣플했다 누가 섣플했는데 저거 아 누가 누가 이거 덮쳤다 어아 이거 하고, 야, 아, 이거, 이제... 야, 이거 카드 날라갔다, 한 장. 좀 있으면 떨어질 거다. 가져와, 가져와. 너, 너, 너. 서플해, 서플해. 내가 서플할게. 음. 누구 차례지? 니 차례. 니 차례? 응. 니 차례지, 당연, 임마. 그 다음에 덕구. 덕구, 덕구 했다, 덕구 했다. 아, 덕구. 오케이. 7. 뭘로? 음... 나는... 하트 그냥 그대로 아이스 와... 카드 진짜... 먹어라 나 먹었다 내 차례가 음. 원카드... 아니네? 아니다. 투 카드다. 니네 먹어라 야야 <웃음> 야, 이거 잘못 매치하면 몇장 줘야 되냐? 한장 꺼? 야하개 먹었어 아니 세개 먹어라 세 개? 벌칙이다. 다 먹었어, 다 당근은 세 개. <웃음> 사랑을 듬뿍 줄게. 덕분네 차례다. 내, 차례... 내 차례인데... 오케이. 덕분네 제... 차례다. 뭔데? 아 저거 저거 꺾었나? 응. 음. 야 씨... 그냥 가려고 하네? <웃음> 이거 꺾어냐? 이거 누구야? 이거 발. 에코, 에코. 오케이, 오케이. 막, 가져가네, 저걸. 야, 그거 누르지 마. 오케이, 테라 아, 내꺼, 뒤집지 마. <웃음> 내꺼, <거> 뒤집지 마. 걔 <웃음> 나가네. 내 차례가. 어. 하트, 하트십? 왜, 아, <웃음> 뒤집지 마, 내꺼. 아니, 저거, 왜 뒤집지 <웃음> 뭐야, 저거. 훔쳤다. <웃음> <저, 웃음> 뭐야, 누구야, 이거. 니꺼 네 내꺼가 어아 여기 왜 주는데 자꾸 넣자 넣자 넣자 아니, 하자 하자, 하자. 도쿠 해라 아, 도쿠 니네 차례다 나한잔 먹었었음 아니 네 차례가 어 중환 니네 차례 오케이 먹었어 하트 하트 하트 가네 아니, 먹어라 없는데니 음. 네 차례다 오구 아나 했다 팔 하트 8 팔. 글로 8클8 글구 글구 다이아구 는또 아니네 시동거또 아니다 너 3장 <웃음> 먹어라 아니 장나두장만더줘이 자식 덕구잘 니네 차례는 없다 한번더다 아, 아. 그리고 난 없다 어 뭐지? 클로버.. <웃음> <웃음> 아다이야구나다이야 케이 6다 육. 내 <웃음> 네 차례가 음. 원카... 원카드 원카드 됐다 내가 이겼다 <웃음> 먹어라 어? 너한잔 먹고 아나한잔 먹었어 먹었어 뭐니까 원... 나 <웃음> 차... 이상한데? 오케이, 오케이. 니 차례다. 수수 4. 페이드 다내차례가 끝났다, 넌. 아, 끝났네. 그럼, 야, 카드 제일 많은 놈이 지는 걸로. 아니, 니네 둘이 계속 해봐. 아, 그럼, 우리도 해야지. 계속 해야지. 응. 페이드 8. 어 카드 <웃음> 좀 잡고 섞어 <웃음> 섞어줘라, 이거. 아, 이거 피 빼고? 응, 음. 스페 어, 그거 빼고. 그냥, 얼 누르면 합받을 거야, 얼 누르면. 아, 흔드는기도 좋다, 나는. 아, 진짜. 됐다, 해라. 덕고 잘했어. 뭐지? <웃음> 내 카드가 약간 이상해. 계속 날라갔는데. 아이 카드 날, 날, 날리지 마, 슛 모아. <웃음> 오. 뭔데, 슛을 덕구 니가 낸 거임? 응. 아이 가져. 가르... 가져. 가르... 야야. 응. 어왜덕고왜 왜 주는데 이거? 아 내, 내가 준거 아닌데 제가 가져 가는데다 <웃음> 나한테 왜 줘? 내가 준거 아니. 아니 아니. 아이 개. 내가 섞어 다시. 됐다. 됐다 됐다. 됐다. 됐다 인가? 응. 음. 이. 해라. 오, 자꾸 칼 많이 담았는데, 생각보다. 왜뒤집는 건데, 저거를. <웃음> 브리핑, 안 돼. 그선나껌정 색깔 하나도 없는 거봐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네 거에서 빠졌다 내 거였나? 응 음. <웃음> 토크 차야 <차례>. 왜? <웃음> 네,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이 진짜 사기당했는데 덕구 차례 야야야 야, 야, 개만 끌어오고 <웃음> 걸렸다 어, 다시 덕구 차례 아이가 덕구 니네 차례다 또? 아이 그만 뒤집어 <웃음> 어차피 니애 네 보잖아 덕후 차례 아니? 응너니 네 차례다 왜? 덕후 먹었나 한다 한장 야! 그만 가져와 그만 아빼빼빼빼 아무, 아무것도 없었다 아 진짜 이겼다 응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덕후 이겼다 나는 덕후 대신 원카드 해줄게 덕후 한장 먹었고 또꼭 한번 아 있네. 아, 알겠잘해어그 그래, 상관 없는 것도 저건. 추는 상관 없지 그냥. 아. 야. <웃음> 왜? <웃음> 뭐 아무것도 안 했다. <웃음> 아, 알겠다, 알겠다, 알겠다. 이...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서 과민 반응하네. <웃음> 야, 좀안 끌어와, 마이건 진짜. 아, 이 진짜. 니꺼잖아, 네 이거. <웃음> 자, 됐다. 독후 잘하고 있는데. 조커 넣어줄까? 어, 어, 여기, 아, 넣지 마라. 조커 막을 거 없다. 뭐야, 뭐야, 없다. 아이 또. 아, 개 헤드 이 야, 뭐야, 저거. <웃음> 어, 뭐야. 뭔, 뭔데, 뭔데. 아, 카드 섞을까? 다이아우. 카드 섞겠습니다. 자, 해라. 아, 독구했다. 다가 없는데? 진짜 나와 뭔데? 서로 없는 거가 다이아 잠깐만 다이아 뭐야? 자꾸 다이 없나? 그이아아야안 리지.. 안 리지.. 안 리지.. 안 있는데? 저거? 저거 뭐야안 되게 좋은 거 어, 이거 뭐냐? 안 되지, 근데. 오케이, 앞으로 20초의 시간을 더 주겠다. 3분 어, 더 빠르네, 줄게. 빠르네, 빠르네. 없는데 그럼 먹어 먹었어 먹었어 야니거 네 이거 카드 보인다 4 하트 4 아... 야 이거 좀 제대로 좀 나한테 주면 안 되나? 다이야다이야야내굴르지마 어디로 굴르지마안 잡았냐고 반대판고이다 여기 아이 뭐야 이게 아 니코 그래, 그래, 좀 답게 맞을래 답게 좀 애포봐 안타까진다 없는데 그러면 아 카드 진짜 야 카드 이게 싫어하냐? 뭐냐 지금? 빨리해라 카드 니코 <웃음> <웃음> 네, <찾아봐>? 네, <웃음> 카드가 왜 이리 난정판 이냐 니가 네가... 계속 굴려나가지고나안 보인다, 카드 제대로. 아, 좀. 앞에이 이거 다뭔 뭐. 카드 진짜. 카드 <웃음> 개빡치네. 아, 그, 카드, 카드 좀만 데리고 해보자, 어. 뭐야, 이거, 왜, 여기 있어. 야, 나한테 왜 줬냐? 뭐야, 누, 뭐야, 누가 줬음? 나안 줬는데. 야, 니거잖아 네 니꺼 <웃음> 네왜 나한테 줘? 아 어쩔 수 없지 짝힌 돌아간다 <웃음> 멋있지? 아이거 뭔데? 아이 잠만다 이거 입담 아이 나 카드 개칼린다 이거 이렇게 놓으니까 7, 6, 5, 4, 3, 2, 1 끝났다